마이 예! 자 일단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또첫 경기 때 마다 계속해서 순위 선수는 오, 주술사를 꺼내네 오늘 오, 결승전입니다. 스판컷위에차 결승전 순위 선수와 슬시오 선수의 대결. 선공은 슬시오 선수의 도적이 되겠고요. 후공은 순위 선수의 주술사입니다. 이 매치업은 도적이 좀 많이 유리한 매치 중에 하나죠. 도적이 아무래도 갈라클론드 영능 때문에 굉장히 생성을 많이 할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이 매치업에서 슬쇼 선수한테 이전 이벤트 매치에서 졌거든요. 알렉 4개 보고.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어, 뭐지? 아까보니까 이기는데? 죽을 때 유리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성의 귀재는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매치업이었고 여하튼 그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예전에도 그런 전략은 몇번 있었어요. 최강의 덱을 카운터 치는 라인업을 가져왔는데 내가 최강의 덱을 포기하기는 좀 아쉬워서 쾌돗 퀘스트.. 아 퀘스트 도적 카운터 라인업인데 퀘스트 도적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라인업을 가져왔을 때 선수들이 그거를 파훼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나도 쾌돗 는안 해야지 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최후에 최후에 가서 쾌도 미러전으로 5경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 네 그래서 약간 순위 선수가 노골적으로 저는 전사를 잡겠습니다라는 전략을 이제 8강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상대 선수들이 와, 계속해서 전사를 벤을 날... 해줘서 네네 그런 점에서도 약간 반사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떨까?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전형 오, 히포그리프 오 히포그리프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면 지역에서 체력이 높아서 좋다? 오, 어, 괜찮죠? 네. 음... 꽝은 아니니까, 일단. 속공할 수 있는 거리가 필드에 나와 있었다면 더 좋았어요. 네. 음. 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기습 악당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기습 악당을 미리 해놓은 것이 좋을 텐데, 네. 뱅클리프도 약간 욕심이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뱅클리프 욕심이 난다면 차라리 칼을 차놓고서 다음 턴에 갈라크론드 만세 기습 뱅클을 하는 게더 좋거든요. 음~~ 이번 턴슬시어 선수 고민하고 있구요. 네. 아, 기습 악당... 아 악당으로 물론 졸개를 가져오면 음. 네. 오. 절개로 잡겠다는 건가요? 오 아, 절개로 잡아요. 이렇게 넘어가겠다. 다음 턴에 뭐 졸개 악당하면서도 넘어갈 수 있고. 이거는 뱅클 선택지는 진짜 그니까 러 어, 뱅클 이러면은... 선택지를 5 턴으로 보내요. 기습 악당에서 나온 졸개, 악당에서 나온 졸개, 뱅클. 지금 턴도 이제 또볼순 있거든요? 아, 원한다면 볼수 있죠. 네, 기슨, 대신에 악당이 매매지고. 네. 이제 악당 이제 또 다음 드로가 있으니까 노략꾼이 있으니까 이제 노략꾼이 이제 나와서 가능해진 상황. 아, 오. 납빈을 이메치어. 어, 근데 슬쇼 선수가 방금. 김우기 원해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른쪽 네. 로우가 약간 찰떡처럼 잘 붙어요. 그러니까요. 딱 필요한 네. 게다 들어왔어요. 어 태양빈을? 네. 태양빈을 태양빈을 터포 원 태양빈을 그리고 또 재밌는 게그밥 네. 들어오면은 그렇죠? 밀랍빈을 때문에 한늘지남이그 네. 밥도 할수 있어요. 물론 안 하겠지만. 다른 하수인 그림자 발하는게 훨씬 좋으니까. 밀라핀을 내면 손으로. 바늘진느러미 그 앞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밀라핀을 안 냈다면 밀라핀을 내지 않은 평행 세계 에 평행 세계에서는 저 멀록 두 마리가 아우러 프라임일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일단 이번 턴 주문 이게 약간. 해설들이 우려먹는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잖아요. 아까도 그 저희들이 홍차 해설 경기하기 전에 만약에 이기면 우려먹을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약간 뭐 선수든 해설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우려먹어요. 저도 슬쩍 선수한테 알렉 네번 당한 거 계속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생각하 알렉 네번을 누가 당할 줄 알았겠냐고요. <웃음> 아니 누가 당할 거아겠냐고 아니 저 하늘 지네러미가 지구 괜찮아요, 24에서는 괜찮아요. 음. 7월 15일 이후에는 음.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예요 네 지구 24에서는 아니 7월 24일에 아니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이후에 대회를 열었어야 제가 알렉 네번을 안 당했을 텐데 약간 좀 아쉬웠고요 네자 일단은 휴대전로네 드로 한번더 하면서 음. 정말 재밌는 점은, 순이 선수가, 만약에 황무지 감시관이 나오면, 멀록을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이요. 어. 아, 멀록을 스스로 희생시키는 세쇼 선수. 네. 황무지 감시관이 들어왔던 걸까요? 세지 충격, 필라핀의 침묵이 시 되구요. 알았어요. 깔끔하게. 렇습니다 음. 자, 빈필드에서 7만아. 네. 그럼 뭐지? 필드 7만아. 일단은 졸개가 없는 그 상황이요 아니에요. 음. 고양이를 먼저 본다. 고양이 기대값이 좀 있죠? 그렇죠? 약간 관전버그 때문에 어, 약간 재접속한다는 점 근데 그래,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아. 아 지금 관전버그가 좀 있었네 네? 일단 지금 나온 카드는 고양이에선 할미라가 나왔고요 네 악당에서는 에테리얼과 네. 얼굴은 불결첩첫 번과 할미라를 내는 티셔손 미라 5분만 더 잘래요. 미라 까지. 피를 다시 한번쭉 까줬는데 음. 정리할 수 있는 뭐 대화피들은 굉장히 많지만 계속 약해서 하가사로 넘어가는 타임이오. 하가사의 아, 계략이 강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광역 1데미예요 네. 토템의 상이나 대지의 무기가 베스로 어, 보이는데 토템의 상은 이제 2버프고 대지의 무기는 3뎀 버프죠. 일시적인 어, 3댐버프냐 2버프냐면 저는 2버프가 좀더 좋아 보이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지진을 가져간 대지의 무기와 지진을 선택했어요. 근데 지진을 선택했다면 대지의 무기는 본체의 데미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진으로 내 필드를 다 쓸어버리면 2버프를 하던 말든다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대지의 무기를 미리 골라놓은 게 좋을 수 있겠네요. 퍼프? 퍼프 잘 들어간 거 같죠? 불게 토그액을까지토글액 토글액을 그 밥을 할지도 좀 고민입니다. 토글액 자체도 오하수인이기 때문에 네네네그 밥을 해놓을지 능청스럽게 그냥 틀에 내놓을지 일단 여기까지는 확정 용의 보물이냐 대담한 탈출이냐. 오, 대담한 탈출로 다시떠 올린다. 저는 대담한 탈출, 굉장히 굶이 당기거든요, 지금.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뭐, 크롱스를 다시 올려도 되고. 어 용의 보물로 가네요. 그렇다면 그 밥은 하죠. 아그 밥까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또 광역기 한 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풍으로 갈지. 네. 범폭범폭으로안 잡힌다. 만약에 <웃음> 안 잡힌다. 네. 아니면 뭐 멀롱역봉 범폭을 했는데 네. 뭐 33짜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 33짜리가 안 잡힌다. 그리고 타사도 추가했잖아요, 이번에. 멀로 그렇죠. 와, 크롱스 넘코 와. 아, 크롱스 형코 의미 있어요. 용군지 네, 그리고 이제 갈라크론드도 이제 기원 됐다. 많이 합니다. 다음 턴이면 풀기원 갈라크론드 나갈 수 있어요. 네. 네, 이번 턴에 기원을 세 번을 합니다. 한턴 만에. 1기원이었는데 4기원 됐어요. 자, 그러면. 어허~ 그 티탄 졸개까지 다 꺼낼만하죠. 용족 졸개로 가져오는 용족 아, 용의 몸을 빨리 결정해야 합다 어떤 쪽을 선택하던 간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큰 상관은 없죠. 근데 용족 졸개가 좀 더... 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용의 보물이던 용족 졸개던 간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고를 수 있다는 라게 이제 발견의 장점인데 용의 보물 하나, 용족 졸개 두 개가 있다면 용족 졸개 쪽을 하나를 털어 주는 것이 서로 서로 한장한장 남겨줘서 나중에 이제 발견의 풍부함을 늘려주는 것이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이 좀더 좋겠죠. 자 이번 턴, 골반에는 샘, 그리고 경류 이용하면서 필드 잡고, 타고까지 허허 어, 일단은 내장 들어온데 손패가 많이 막혀있는 어, 그런 상황이죠. 샘을 풀릭한다좀 네. 고려해봐야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본바로는 샘보다 무거운 하수이 되게 없긴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슬쇼 선수가 뭐 순위 선수의 8강과 4강까지 전부 체크했다면 네, 확실히 할만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샘보다 무거운 하수인은 없는데다가 샘은 그리고 거의 확정 8이를할 수인이기 때문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서 사이를 또 하죠. 그러니까 12힐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흠. 힐릭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곳에 사용을 할지. 혹시 모르는 상대방의 엘리시아나? 무한 엘리시아나. 아... 무한 엘리시아나를 의식한 엘리시아나가 엘리시아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엘리시아나가 나면 엘리시아나를 플릭하겠다 그게 아니 근데 실제로 네. 예전에는 그걸 의식하면서 했었어요 한때 컨트롤 주술사 그... 막 두억 신이 넣고 그렇게 했을 때 네네네 한때 의식하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음. 자라벤즈 주먹 네 뭐, 잠깐 옛날 어... 이야기를 해봤고요. <웃음> <웃음> 일단은 샘을 잘라준 스쇼 선수. 저희들이 일단은 엘리시아나를 대에서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뭐 컨트롤 덱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틀어막는 덱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막아서 이기는 덱이라는 느낌이 좀세죠 네. 있을 확률 자체도 낮고요 번개 폭풍을 여기서 봤을 때 나오는 산만화 전설? 좋은 카드?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 아마 직소를? 직소를? 그 아니라 아 아주 또 뭐가 있죠? 아 이런 아, 오랜만에 있었죠? 보네요. 아 이런 웃음별도 있었죠, 그죠? <웃음> 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과거에 박수광 선수가 썼던 네 고스트 선수 영광의 카드 이번엔 성공할 거야. 스쇼 선수에게 저... 네. 아. 트라머를 안겨줬던 카드거든요, 저게. 음... 오버 스파크가 음... 좀 바뀌지 않았었나요, 음...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옛날엔 저게 타겟팅이었어요. 그쵸, 그쵸. 어, 나를... 네. 그 타때가 아니라 제 기억에는 정식 나오고도 잠시 타겟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타 보자. 아, 손좀 바뀌었어요. 현장 같습니다한 장. 네. 네, 일단은 태울 거리가 딱히 없어서, 네. 음. 운명의 낙인을 쓰더라도 졸개가 한장 들어오기 때문에 손패를 비우려면 크롬스를 써야 되는데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슬쇼 선수가 선택한 거는 그냥 한장 태우는 거였고, 한장 태운 게 다행히 또좀 가치가 낮아요. 하여튼, 이탁발 아명자복권으로 동전 3개 가져오고 동전 하나 써서 비룡을 쓰나요? 그 다음에 크롱스 버프까지 해주나요 혹시? 와 야, 진짜 삐플레이 뭐, 버프까지? 어, 버프까지 하나요? 크롱스를 내는 것까지 봤는데 어, 아 내진 않았어요 네아 크롱스의 그 마우스 커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봤는데 내진 않았네요 네 미리 버프를 바르진 않았습니다 결국 뭐 멀롱 어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웃음> 그 정도의 과가함은 발휘하자. 멀롱력병을 이 정도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진으로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게 비룡 빼고 전부. 아, 비룡 빼고 전부면. 갈만 하네요. 네. 지진이 있었죠. 비룡 빼고 전부. 자, 지진으로 필드 어느 정도 정리. 아, 라멘 주먹 좀, 아, 좀 아, 아까워요. 근데 사실... 4줄 네. 정도예요? 아껴봤자. 어! 네, 네. 끝났어! 우와... 네, 끝났어요. 크롱스, 그밥... 네. 절개. 피의각이 나네요. 즐시오. 예. 깔끔하게 마무리! <웃음> 데미지가 추가로 <죽어러> 나오면서 마무리해버립니다. <웃음> 네. 자 먼저 도적 드롭 시켄에 성공한 스이시오 선수가 되겠고요. 어, 순위 선수 오늘의 첫주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전승 중이었던 선수이거든요 다음 세트 시작이 됩니다. 자 순위 선수 이번에도 역시나 주술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스이시오 선수는 이번에는 악마 사냥꾼을 선택을 했어요. 스이시오 선수는 계속해서 좀 본인의 전사를 좀 내주질 않고 있죠. 상대방 어차피 또 전사 카운트 칠거아닐까 이게 정복전에서 사실 저도 이거를 좀 선호하는데 정복전에서 불리한 네. 대를 먼저 저희들이 흔히 해설할 때좀 그 저렴한 표현으로 날치기 통과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웃음> 날치기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유리한 덱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쌓느냐 이게 이제 선수 성향 차인데 저는 사실 2대0을 먼저 만드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어허. 네. 그러히 보니 스위 선수. 이러면 한대 치고 그늘 날게냐 암흑술 사냐의 차이인데 네네. 주술사가 본격적으로 정리기를 시작하는 건 5턴 정도부터 거든요. 음, 그걸 고려한다면 암흑술사로 좀 세게 나가는 것도 가능하니다 음... 암흑술사. 네. 번개폭풍이 무섭다? 3코스트. 봐야 될것같은데번개풍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3대이지안뜨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오! 아, 뭐? 진짜 나왔어요? 3,3,4,4 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충분히 사용... 아 늑점영 아 3스좀 어, 어, 사실 좋긴 해요. 늑점영 3,4 스탯이 이게 악마사장꾼니까 아, 아, 그러니까 3체력한테도 음, 좀 준비할까? 애먹는 친구라서 네? 원래 악마사장꾼이 미전에서 좋아서 싸움꾼이나 뭐불라 건달이나 아니면 저 암흑술사도 다3체력이라도 쓰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3체력도 답답한데. 그래서 라덴. 네. 아, 체력이게아 이게 그냥 경유로 와버리네요 오. 이러면 다음 턴에 확실히 저 일단 프라임은 확정이었잖아요. 프라임 1덴 플러스 덤폭으로 확정으로 비, 저 해골이빨 정리하면서 이제 늪정령 나가겠다라는 생,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번. 조수가 없었다면 어. 그리고 조수가 없었고요. 아, 이거 번개 폭풍에 당하겠는데요. 네. 조수가 없었다면 좋은 플레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타코스 건. 준비하고 있는 번개 폭풍. 깔끔하게 3 데미지 들어갈지 아, 그래서 이거 찍고 한다? 안 찍고 하면 체력 손해 볼수 있기 때문에 2데미지 들어가면 4데미지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이거는? 저라면 안전하게 찍고 할것 같아요. 안전하게 찍고 하는 것이 사제 스타일이거든요. 3데미지 들어가면 은 2데미지조차 안 맞는데요? <웃음> 근데... 뭐, 인데 때리고 나오면 2데미지 맞는 거 확정. 네. 안 때리고 잡으면은 2 데미지조차 안 맞는다. 극한의 그 이득. 음. 하지만 2 데미지가 뜨면 4 데미지를 맞아야 된다. 가네요. 아니, 볼까요? 결과? 3 데미지! 아, 여기 박시 아아아아아 하스가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방금 때는. 네. 판단 차이였던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사티로스 감독관이 있긴 하지만 바시프라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티로스 감독관도 교환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 음, 음, 다음 장 굴간의 골 하나 믿고 가야 되는 상황. 그렇죠? 체력 압박을 좀 주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언제든지... 뭐 혼합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만화가 되면 샘이 나올 거라는 그런 압박감을 피슈 선수는 느낄 수 없었거든. 어, 그렇죠. 이건 어떨까? 어 천리안. 한마나 어, 어차피 할거 없는 거. 하이. 천리안 한번 보자. 어, 혼합물. 영코혼합물. 영코혼합물 좋죠. 다음 턴에 이러면 16킬. 자, 해골도 중요합니다. 음, 알트루이스! 어? 해골? 어, 해골? 오? 어? 해골이 빨리 싸 잠깐만요, 알트루이스가 해골? 이거는 좀 재밌는데요, 경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웃음> 재밌긴 해요. <웃음> 아, 오케이.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둘다 내골, 왜냐면은 지금 아직 걸어다니는 셈까지는 두 턴이 남았고, 네. 물론 뭐호나물이 있긴 하지만, 탈퇴를 좀 줄인다면? 일단 잠궈 나왔고요 어, 어? 조수. 톰페인은 오른쪽 카드 다 쓰면 5코스트라 2코스트 남고요. 아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지금? 템포 잡기 위해서. 근데 왠지 쌍날베기두 장만 들어올 것 같은 이 느낌은. 근데 쌍날베기두장 나쁘지 않아요. 네. 진칸이어서 좋은데. 쌍날검기 혼돈에 1격. 어? 혼돈에 게어 어, 좋은데요? 네. 끼고 1 데미지 넣고? 혼돈에 1격 쓰고? 딜 지금 최대한 그냥 밀어넣는 게전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턴이 없어서. 저는 쌍날검까지 끼인 다음에 그냥 보체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쌍날검 끼는 거죠. 안 나오면. 아 그냥 네. 그냥. 네. 네. 이러면 사리 추가, 눈 난포, 치프우스 전타이밍 하필이면 마기가 나서. 와 네. 좋게 마나를 활용할 수 있었네요. 사실 쌍날검 끼고서 그냥 꿀밤 한대친 다음에 본체 치는 게 데미지 양 자체는 더 높았는데. 이거 지금 광역기가 없어요. 멀룩의 역병이 광역기라기보단더 버프 시켜주거든요. <웃음> 그러면 선난물밖에 없는데 나덴으로 하나 잡고서 멀룩 역병. 아 아니면 불패라 건달로 뽑은 번복. 그게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렇게 뽑아도 그냥... 힐이 얼마 아, 안되고? 하나는 멀롱역병 그러니까 1일 짜리든 하나를 잡고요 라덴으로 음. 네 그리고 멀롱역병을한 다음에 가장 데미지 기대값이 높은 거를 사수를 하죠 아니요, 네. 음... <웃음> 진짜 이거 혼자 가기인데요? 아이고 무작위 주문 이거 근데 경류를 못 쓰겠는데요? 경류를 쓰는 게 맞나요? 호남물을 하나 포기하고 경류를 써야되는데 경류 네 결국에는 호남물 경류 그럼 네, 필드딜 필리 2드 필인가요 잠깐만요 끝난 어? 것처럼 보이는데요? 14딜 15, 16, 17? 들드 딜, 13딜 끝난 것 같은데요? 코스 되는 것 같아요. 끝나요. 끝나요. 끝나요. 끝나요. 1점 오버킬이에요 네. 끝나요. 끝나요. 네, 네. 끝났습니다. 야, 아 슬시오. 이가 짜증나는군. 타인... 이거 잠깐만요. <웃음> 이래도 끝나나요? <웃음> 네. 저는 이렇게 계산했는데? 아, 이회도 끝났나요? 어. 아, 아행나요 끝나지 않나요? 아, 예, 예, 예. 네, 제가 그래서. 계산했을 땐 이걸로 계산해서. 이렇 하고, 마무리가 네네네. 되죠. 네. 아, 이래서 데미지가... 아, 저는 카인을 완전 빼고 계산해서. 아, 그래요? 아, 저는... 카인까지 네. 다해서. 포스트가 되기도 하고. 네.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대0이에요. 슬시 오늘 전적, 지금 현재까지 상대는. 실전 7승 오0패 근데 약간 그, 그 약간 그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아0 0 0스럽습니다만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어? 0 0 0 0 0 0 0 0 0 결승전이 제일 쉬웠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아네 그래서 그 주술사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상 네. 결승전까지 오게 해준 원동력이 순위 선수의 이 주술사였는데 주술사 영, 2패를 영, 안고 영, 시작하는 영, 상황이고요 전사는 이겨야 돼요 카운터 렉이거든요두 선수 초반 필드 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고요. 디코스트. 음... 캠포로 그냥 약탈자를 내줄지, 은닉품을 사용해줄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서치냐 아니면 하수인. 깔아주는 <웃음> 무기서치 쪽으로 가주네요 일단은 무기서치를 해주고 네 <웃음> 무기서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은 것 자체도 줄서 여기서 원래대로 강화되지. 하면 해전 다시 맞는데 네 말씀하시죠 강화되지 않은 만약에 이게 강화된 게 전유가 흐르는 창이었으면 그냥 해적의 닻을 차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강화된 게 해적의 창의, 창이라서 아 해적의 닷이라서 해적의 창이요? <웃음> 네 전유가 흐르는 창으로 먼저 이런 식으로 먹이감을 한번 체크를 하면 네터미 선수가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어 그렇죠 나천리야 그걸 기다리죠. 어, 오, 코볼트. 생각지도 못한 카드. 네. 저희들이 일단 그동안 확인을 못했던 카드. 지도에 나오는 사전에서 조금 더 좋은 카드. 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게 있었다라는. 네. 에테리얼 위에서... 아, 졸귀 영웅의 일격 질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교묘한 키메라 김해라. 네 키메라는 조금 아쉽네요 아그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웃음> 별풍선 나왔나요? 쏘셨나요 누가? 아, 얼마 전에 보니까 AHL에서도 해설자분들이 리액션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아, 백 개. 라이트니다 저희 멸망전 할 때, 멸망전 할 때, 네네. 네. 라이트한 대회니까. 네. 멸망전 할 때도 라이트한 대회도 그렇고 이 대회도 그렇고 뭐. 코스트턴. 뭐, 사실 저도 약간 좀 아프리카에서도 방송 오래했었으니까 네. 별풍선과 추천 같은 뭔가 그런 멘트들을 안한지또 오래됐네요. 아니, 언제부터 3년? 하셨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방송 한...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3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3년 전? 4년 전? 아, 이거 완전 햇덩 아니시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일단, 무적 데미지, 7 데미지 해적이 가 네. 이번 턴에 바로 뺏어올까요, 코블트로 바로 뺏어온 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네. 가화된 게 해적의 다시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음... 테라건다 아니면... 네, 지금 이거를 해적의 다시 뺏어도 해적을 대관에서 들어올 만한 게 딱히 없지 않나요? 주술사 되기는... 네, 그렇다면 1 스택을 가져오더라도 전류가 흐르는 창을 가져오면 이득이다. 네, 하나의 졸개라도 생성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슬 부시고 창을 가져오는 그 것이 진짜 사이 미세하게만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수리 선수는 지금 당장 사사 하수인을 꺼내놓는 그냥 템포 플레이 이거는. 어? 자 빨고 빈지나 오. 폭발적인 진화로 코볼트에다 쓰면 8코스트 카드거든요? 지 고대의 영혼도이 매치업에서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고대의 영혼도저인다에게도 또, 음, 또... 버프를 주고, 네또 다시 살려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침묵을 안 쓰는 직업이니까. 음. 오빠 음... 함께 좀 돌발톱을 노렸을 텐데 돌발톱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네. 아 네. 그리고 또 반전복으로 인해서 네좀 나갔다 와야 된다는 좀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움꾼움꾼은 7코스트에서 정리한다. 사 말고 다른 플레이는... 지금으로서는 없요 네, 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원터키를 노릴려면 무조건 코르크론을 아껴둬야 돼요. 그렇죠. 지금 1데미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코르크론, 네분네분 광란. 1 6데미요 네. 16 네. 근데 놀랍게도 16데미고 이 전사라는 덱이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덱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한타이밍뚫리면 네. 그냥 순식간에 뚫리거든요 오 턴을 그냥 넘겼어요 음. 이 선수는 원턴 킬도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네. 확정으로 두발 두발 깔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물 가면서 계속해서 회복 29체력까지 만들고 있는 순위선수 그리고 안 때려주죠. 전투경 녹악을 계속해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 않고 있는 순위 하지만 본인이 또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체력을 초고 슬리 선수 네. 세장 들어와시고요. 지금 슬리 선수가 데미지는 데미, 아, 가지고 있는 데미지가 네. 22데미거든. 22데미지. 무기 같은 거 하나 들어와면 네. 이거 복사해놓는다? 와. 오 진짜 길게 보는, 복사해 놓고서 전투 경로 하겠다, 같은데요? 아예 동전까지 털어버리고. 네. 아예 동전까지 털어버리고 전격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두 번째. 혈소약을. 네, 혈소약까지 가야 돼서. 좀긴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그한 마리 더. 천장. 그런 맛이 나왔어요. 네. 그런 맛까지 도달을 했고, 일단. 이번에도 필드를 밀수 있는 카드. 일단 하가사의 기력이 광역 9 데미지입니다. 지금 현재. 라덴 뷰치. 아, 네, 주먹. 포스트 어? 전설 지금 어떤 게 있을지. 밀라비는 말고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존스. 꽤 많죠. 네, 존스. 전유아를 했지. 얀카도 있고. 안카. 안카. 여기서 어, 아직도 저는 오코 전설하면 로데브가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네요. 오코 전설의 최고봉, 로데브. 음, 합니다. 일단 전류가 흐르는 창으로 1코스트 졸개를 확인해 놓고, 네 얼굴 없는 배우 자각을 좀 생성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아니면 미리미리 좀 데미지를 넣고 싶어 할까요, 서쇼 선수가? 근데 지금 데미지 타이밍을 오히려 좀 어색으로 잡았다가, 지금 헬스크림 넣어 놓고 네. 지금 헬스크림 넣어 놓고 근데 또 나중에 헬스크림 네. 아 나중에 또털석 용병이 안 나와서 순위 선수가 중간에 혼합물 한번 먹어주면서 체력 채우고 그러면 또엇나가는 거거든 맞습니다 광패 올리기로 드로 가속화 시키는 게좀 좋아 보이고요 지금은 폐올리기지 아니면 음노의 새로운... 역병일지 정도였는데 새로운... 말씀하신 것처럼 드로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코르크론 단장 더 있고 그롬마시 공보도 있기 때문에 엠미지 자체는 속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네. 사술? 질풍? 사술? 질풍 뽑은 것 같은데요? 질풍이라면 질풍 뽑은 이상 지진을 못 뽑았고요 이거는. 어, 질풍과 천리안!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천리아니었죠 이건 질풍과 같이 뽑을 수 있는 천리안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제한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 뭐 야순희 선수 거의 다 막았는데 끝까지 막을 수 있을지 중요합니다. 오 어, 탄사육사. 근데 뭔가 같이 돌릴 수 있을 만한 수인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뚫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게 한번에 킬각이 안 나오면 어떻게든 계속해서 힐을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턴 넘겼어요. 어, 그러면 음? 질풍. 클리안도 죽여. 힐리안. 클리안에서 영코. 돌격. 멀농역. 음... 본체 D 엘러스인의 상황. 이 진짜 묘한 게 신쇼 네? 선수가 언제든지 현상이 용병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네. 22D를 넣을 수 있거든요. 저. 언제든지 22D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22로 맞춰놓으려면 최소. 그 가는 길 너무 험난해요. 네. 그롬을 한번 넣어놔야 돼요. 사육사 아니면. 어, 폭탄의 본체에다 여러 번맞추던거 네. 한 데미지가? 아가가가잡았어요 아, 아, 이게... 지금 약탈자도 없죠? 네, 약탈자도 없어요. 자, 혈소형 용병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아, 이건 좀 많이 불어냈는데요 이러면 15, 16, 17, 오히려 순위 선수 데미지가 좀 많은 상황. 이거 손 데미지 최소화라는 아, 저, 측면에서 저, 저, 본다면 진짜 <웃음> 멀록 역병 써버릴 수도 있어요. 음... 멀록 역병 그냥 써버려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폭탄 그냥 무효화 시켜버리니까. 지금 필드에 최소 폭탄이 4개 깔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 폭탄... 네, 폭탄 사육사를 한 번에 정리한다고 해도 최소 지금 네개 쌓여 있는 거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멀론 역병으로 그냥 폭탄 아예 지워버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에요. 어 그런데 번개폭풍 쪽 생각하나요? 네. 번개폭풍이네, 데 본체 사뎀지 두 번. 아. 3정3이 아니더라도, 아, 진짜 멀롱의 이에 이거 진짜, 할만 했어요. 할만 해서 나온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황무지 감시관도 있잖아요. 내 것도 중단 게운지지만 그렇죠. 그리고 범폭으로 일단은 한마리 빼고는 다죽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멀롱의 에 진짜 잘쓴 겁니다. 판단을 정말 잘 들였어요. 다리운데. 자, 범죄 폭풍. 깔끔하게 정리 무시초 50분의 5초. 그런 맛이가 본체 공격을 못해요. 답답합니다, 슬쇼 선수. 너무 힘든데요. 네. 광란. 게임이 많이 힘듭니다, 이건 슬쇼 선수가. 아까 그1데미지 모자라서. 네. 네, 1데미지 모자라서 여기까지 온 건데. 타이밍 때문에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네요. 네...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100원 모자란 거예요. <웃음>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거같은어디인지모르하기 너무 먼해요. 네. 그래서 아줌마한테 여기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모르는 동네인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이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네. 갈 때까지 갔어요! 그쵸. 이 상황에서 좀타개할수 있는 방법은... 아... 없는데요? 네. 네,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2대1이네요. 자, 결국엔 또 연승을 끊는 데 성공한 순위 선수. 드디어 수술사를 졸업합니다. 남은 직업들... 법사와 사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이 되네요. 자, 순이 선수와 슬시오 선수의 결승전 4세트가 되겠습니다. 사제와 전사, 전사와 사제의 대결. 사제로 전사를 또 틀어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출발! 양선수다 1코스 타수인 잡고는 있지만 세시오 선수는 낼수 없는 1코스 타수인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마격 버전이었네요 슬시오 선수가. 네. 2명이 걸리자. 칼 사역. 기간의 균열. 네. 제가 에무은무난하게넘어갈것 같고 여기서 그냥 때릴지말지 정도? 전투 경로가? 그렇죠. 전투 경로각을뭐 평생 안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1데미지2데미지 데미지. 어차피 다음편에도 1데미지 누적이라 2데미지라고 생각한다면 안 때리는 게 저는 조금더 좋아 보이는데? 와우. 양 절적. 달라졌어요. 선을 넘을 거면 완전히 넘는 것이 낫다. 네. 음. 그래서 일단은 파도로 이걸 좀 많이 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선수가 되겠고요. 다음 턴할 플레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턴트와 플레이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사도를 이득을 보겠다는 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일단 이번 턴에 그나마 비로소 막역각이 나오긴 했는데. 마무리력을 여기다 사용해야 될지도 고민일 것 같아요. 사용하는 것이 일단은 맞죠. 잡아줘야 된다. 오, 어, 테리얼. 메테리얼 일단은? 네. 옛날에는 힘을. 그 삼마라삼댐 주문이 있었잖아요, 전사에. 아...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강타? 강타? 네. 강타? 강타였나요?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네. 네. 정말 쏠쏠했는데. 그리 봅니다. <웃음> <웃음> 강타님. 지휘의 외침을 들고 왔어요. 네. 지위에왜치 지휘의 어, 외치. 지휘의 외치물들 해보았어요. 음, 코르크론을 정리에 쓰는 것도 가능하고 현장을 무한정 터뜨리는 것도 가능한데뭐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렇죠. 탄사역사한 장이 더 들어오는 <웃음> 상황. 제오 선수는 어느 타이밍에 밀어붙일지. 탄사 역사를 슬슬 꺼내줘야 돼. 한 장을 지금 꺼내고 다음 턴에 위험천만한 선장의 폭탄사육사의 전투 경험 뭐 이런식으로도 가능한데 아주래 급사 코로코론 본체 한데 가격 해주네요 본체 쪽 이게 지금 경기를 하면서 코로코론이 두장기인지한장기 이제 한 번이라도 공개한 적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마 다 카드를 아끼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걸리자 다시 한번 내주지만 아직 기원은 차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없어요. 계속해서 필드 스탯으로 압박 주고 있네. 순위. 어느 순간 전사 체력들 18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코스트 일단은 이미 한번 탄사역사를 내지 않고 참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필드 에1 2하수인데이두 마리 이미 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폭탄 석사를 다음턴까지 그 아껴주는 것이. 다음턴 아예 그냥 선장 폭탄 석사 탄 석수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대신에 전투 경로가 좀 포기하고. 이로 음. 관리인 찍고 별거 없으면 네. 그냥 지휘에 침 써서 정리한다? 네 아니면 아니 그냥 8만화까지 기다려서 선장 폭탄사역사 전격 전격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의방법이요네오 방어체악자 오나 원자수인들 정리 난발전는데 <웃음> 슈퓨터? 손패가 어떻게 한 번만 맛있게 비벼지면 맛있게 비벼질 수 있는 비빔밥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한 번의 맛이그 비벼짐이 가능할 것인지. 아 이거 약간 좀 아쉽네요. 아머이광기가이 매치업에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이게 너무 허무하게 빠진 게 아닌가. 마나가 참. 일만화, 이만화만 쓰시존 선수가 더 있었어도. 네. 일단 이번 턴에 방호작자와 함께 아니 폭탄사육사의 폭탄사육사인가요? <목소리> 이게 뭘하던가에 일만화가 남아요. <웃음> 뭘하던가에일만가 남을 수밖에 없는 플레이거든요. 발전이면 산대지 자 여기서 갈라크론드 가야 하나요? 그리고 폭탄을 잡는 시간의 균열, 시간의 균열로 폭탄 하나 제거해주는 그리고 카트는 뭐예요? 어, 무에르테는 어, 일단큰 네. 힘이 돕. 지금 당장 네 전격각을 네. 만들어볼 수 있는데 손패가 아홉 장이라서 네. 털어주면서 가야 되죠. 털어주면 전격 가기도 축소되고요. 아, 이게 필드상, 그런 마이 같은 카드도 좀 내고는 싶을 텐데, 어차 사제라서 많이 힘들어 보이고, 개체수로 조금 밀어붙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티탄 졸개에, 네. 폭탄 사육사의 전격,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탄개폭서역사전죠 이런식으로 해야 될지 이게 정말 전격각을 안 줄이면서 하는게 참 어려운데 태상드로우는 그게 유일해 보이거든요 태상드로우가 유일해 보여요 그러면서 손패를 줄이려면 티탄줄기까지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 지금도 먼저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오작사를 뒤늦게 내느냐인데 내준다 맞내 네, 주네요 한 데미지 1, 1 데미지, 데미지. <웃음> 이럴 땐 항상 1 데미지죠 네 기원을 미리 해놓는다 mm -hmm. 근데 이게 기원이 좀갈 길이 멀죠 음, 상상 더 그래. 뭐 이상의 존재 볼까요? 아! 이 정도. 이 정도. 스트이제부터 슬시오 선수는 좀 공세를 밀이정야이 정도. 이도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불가능이선턴이고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썼고. 더. 데미지도 트리선수가 잘 막았고, 심지어 역병 두 장을 이기고, 타면 올세를 틈이 정말 없네요. 강습 대원 아, 뭔가 하수인들은 뭔가 발표는 많이 되는데, 약간 자잘한 하수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영양 까이는 하수인들이 별로 없어요. 도..뭐..아니요.. 이제는 무한의 숨를 나올 때 됐거든요. 영양 까이는 해적이 뭐가 있을까요알리자 영양 눌러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영양이죠 그니까 러 순위선수 지금 손패까지는 약간 좀 불안한 게 맞아요. 순희 선수도 훈패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스시오 선수가 언제 원턴킬이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순희 선수도 지금부터 광역기라든지 이런 거를 털어줘야 되는 입장인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무섭다면 죽음의 역병까지도 쓸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제 생각에는 가장 불안한 점이라고 생각이 음... 되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이건 어떨까? 운명의 관리자의 갈라크운드 방패를 낸다, 혹은 네. 죽음의 역병을 쓴다, 혹은 영능열을누른다 아, 이거 부담스러웠어요. 죽음의 역병.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그린 스킨 같은 카드 내주면서 누적 데미지? 그린스킨으로 누적 네. 데미지를 좀 쌓아주면 7 체력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목이 2대면 8 데미지니까 13 체력이에요. 그렇죠. 13 체력이면 어느 정도 체력이냐면 1광란1 내분이면 죽거든요. 맞습니다. 그린스킨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린스킨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길을 밀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린 스킨 자체가 사실 그냥 필드에 그린 스킨 깔렸을 때도 제랍기 하나를 사용해야 돼서... 건룸 같은 걸 사용해야 되고요.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쵸? 그린 스킨... 에 아, 이거 좋아요. 탈자 해놓으면 진짜 부담스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려 했는데... 네. 어, 그나마 약해. 이러면... 역병 써야 된다라는 말씀 좀들으려고 했거든요. 네. 아, 여기서도 역병. 혹은, 높은 탈것 약탈자의 방패. 이기려면 두개 써야겠네요. 이게 이기는 플레이. 무회르테무헤르테왜 이렇게 잘 나오죠? 아 나와버린 네분 혈세약도 있는 상황. 그런데 석공 데미지 싸움꾼도 있고요. 오묘고 현재 킬각은 안 나오는 상황이겠죠? 네안 나오네요. 네. 어떤 플레이가 좋지를 생각해 보고 습니다 마나가 모자라거나 데미지가 모자라요. 네. 다음으로? 부대 <목소리> <us authority? 리 forgiving> 이거는 그냥 카드 다섯 개만 주면 안에 철산 용병이랑콜르크론이랑 위험천만한 서장이랑 그로마시 에스크다 합이면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다 합이면 됩니다. 자, 뭔가 나와야 되는데 생움. 아, 이거 방법이 힐도 없고 고발도 없고 없는데요? 딱히 없는데요, 예. 아, 전사 못 막나요, 순이. 만약에... 전사를 막는다라는 게 너무나도 네. 어려워요, 이 게임은. 네, 없 어려워요. 타수인 또두 마리 잡으면서 가야 돼서. 타락자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해적 생성이 참 이렇게 질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한장 높게 된게 그린 스킨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그린 스킨이 정말 많은 역할을 줬습니다. 와... 노리가... 도발 도발은 방금 두 마리가 죽었죠. 아 하지만 스웩이... 생각에... 네. 그리고 도발이 나왔어도 이거는 끝이 났어요. 네. 네 도발이 5체짜리가 나왔어도 선장 1데미지 주면서 어, 4데미지 하나로 도발뚫어버리면그룹시시1 3플런스 본체 4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5체로도 끝이 니다 끝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마무리 8, 지으면서 스웨시오 선수가 승인을 따냈고요. 결국엔 3대1로 스웨시오 선수가 결국엔 하스펀컵 1회차 우승해 넘어지게 되면서 상금 100만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일단 또 바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우승한 순희 선수 먼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희 선수 혹시, 네, 들리시죠? 네. 아, 고생했어요. 주술사를 들고 나서, 주술사를 들고 이제 그 전사와 드루이드를 잡겠다는그 전략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강전에서던 선수랑 슬쇼 선수랑 붙었잖아요 네 저는 근데 던 선수를 좀 응원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슬쇼 선수가 그드루이드를안 들고 왔더라고요 네 <웃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던 선수를 좀 응원을 했었는데 슬쇼 선수가 올라왔었, 올라, 올라오, 올라오게 왔 올라 됐고 그러니까 라인업이 네.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전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래도 전사를 세번 잡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일단은 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약간 불리했던 거는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주술사로 오늘 많이 좋은 모습 보여줘서 어, 이거 주술사 진짜 괜찮은데? 아니, 생각 많이 들었요 음, 주술사 들었구나.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레니아어에서는 <웃음> 계속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밀고 가고 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오늘 레니... 승률만 네. 봐도 한판진거 빼고 다 이긴 것 같은데, 주술사는? 맞아요. 주술사 네. 지금 그 결승전 말고 다 이겼어요. 나온다 네. 맞아. 맞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서 준우승 차지를 하셨고, 상금 네. 30만원 받아가시게 됐는데, 또 네.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함께,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프리카 방송 좀잘 봐달라, 좀 응원 좀, 또 홍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그거보다 저번에도 이제 스위스 선수가 지금 2회 우승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2회 준우승 했거든요. 어 저번에도 결승을 만났었나요? 네, 저번, 저번에도 저번 결승에서 졌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좀 이기고 싶었는데 네. 음, 아쉽게 준우승을 하게 됐고 2회 우승한 슬시오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방송은 내일 8시에 아프리카에서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고생했어요 다음번 에또 뵐게요. 네. 네! 자, 세시오 선수 무서워 풀면 은 바로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회에서 이제 또 우승을 차지한 세시오 선수인데 저는 또 몰랐었거든요. 순위 선수랑 또 결승전에서 또 만났었었는지 몰랐었는데 었이네죄송합다 아, 와서... 죄송합니다. 아, 들어오셨네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웃음>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승하셨고 아까 네. 일단 먼저 우승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아 근데 저는 맨날 대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 최근에 해설 쪽에 네. 많이 시중돼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성적 대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 자신한테도 조금 만족스럽고요. 어... 아, 순이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전사 3패를할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네네. 음... 근데 마법사는 솔직히 확실하게 못 막는다고 생각해서 마법사 리기자라는생각이있는데 사제 네. 뚫을 줄은 몰랐어요. 아 사제 털줄 몰랐다 네. 그리고 사제라... 원래 제 목표가 1승만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아그 그래요? 8강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드루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이벤을 어... 할수 있으니까 이벤을 할수 있으니까 악마 사냥꾼을 저는 풀고 악사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어... 그래가지고 도적도 악사한테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응. 덱도 다괜찮다 생각해서 했는데 어쩌보니까 우승해가지고 네네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 순이 선수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저번 네. 대회에서도 순이 선수와의 결승전에 또 이겨 우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아니 순이님이랑 제가 올해 결승전 올해도 제가 한 늦게 시작했거든요. 3월쯤부터 대회 했던 것 같은데. 네. 3월쯤부터 순희님이랑 결승에서 세번 만났어요 지금. 아세번 만났어요? 네. 세번 만서 한번 질고 제가 두번 이겼는데. 그냥 순이님이랑 이제 좀 반대편 브락치시면은아 브라, 결승에서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 가끔씩 <웃음> 네. 아어제또 순이 선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하는 네. 선수다? 아 잘하잖아요. 딱 봐도 계속 아 그렇죠. 잘하시니까 예. 그리고 리바이어스 선수가 저한테 개 카톡으로 네. 좀 복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웃음> 이번에는 좀 <웃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막다 생각하고 왼쪽에 네. 있는 것도 카드 계속 아까 사제 음. 제가 그린 스킨 내고 그 탈락자를 네. 변신 시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왼쪽에 맞아요. 있는 카드 두 장을 계속 안 쓰길래 저중한 장은 죽음이겠거니 생각해가지고 4사로두개는 네. 거예요. 아 역시 클라스 음. 네. 둘다 죽음이었습니다. 아둘다 죽음이요? 에둘다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마디션 할 타이밍이 안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슬쇼오선수도또 네. 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죠. 맞아요. 맞아. 그이야기데 네, 많이 와주세요. 어, <웃음> 언제, 언제 방송하는지 하고...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언제 방송하는지는 이제 제그 기분 따라인데요. 아마 아, 이번 달에는 너무... 박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펴놓고 좀 오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끔 팀면은 와주시는 두세 분이랑 제가 죽을 때까지 떠들다 가거든요 <웃음>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스윗시오 해설도 또 선수도 또 많이들 어, 방송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너무 고생해주셨고 다음번 대회 때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2회차 대회 때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진행의 김우기훈 그리고 해설의 레니아워 오늘 우승 스시오 선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